구모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<웃음> 선생님은 인생에서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결혼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. 왜요? 음.. 혼자 있으면 싸울 일은 없지만 네네. 둘이 있으면 싸우기는 많이 싸우거든. 네네. 근데 어, 그래도 동반자잖아. <웃음> 싸울 때는 개끌듯이 싸워도 네.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좋잖아 그게 어, 뭐뭘 어, 떠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뭔가 힘이 반반 부담이 될수 있는 거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다는 거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 어, 가정의 울타리는 진짜 좋은 거야 음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주 가져온 사람이 이성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같아 이성. 사람,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서 음. 그냥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, 이성운 내가 잘 보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성격이 완벽주의자도 아닌 것이 또 개방적인 것도 아닌 것이 성격이 좀 독특하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. 독특해 사이다 겉에 독특 쏘잖아 이 사람이 톡톡 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은호불호가 엄청 많은 사람이지 그지이 음. 성격이라는 게이 사람은 어좀좀 좀 여리고 착한 사람한테는 좀 보호심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면은 다 거짐적이잖아 이 사람은 좀 강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직성이 진짜 남다르고 유다른 사람이지 어 이런 사람은 하, 결혼, 결혼을 봐달라고? 결혼 못해. 결혼 못해. 절대 못해? 음. 사람을 만나도 짧아. 어... 짧아. 사람을 만나잖아. 그지 사람은 안, 만다, 안 만났다고 할 수는 없어.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인연이 길지를 못해. 음... 다 짧아. 몇 달, 석 달, 아니면 5개월, 아니면 6개월. 1년, 1년에서 1년 반이 넘어가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. 왜 그거를 본인이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?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만들지. 어. 이 사람은 기준치가 있잖아. 엄청 까다시러워. 그렇게 지 똥은 생각 안 하고 남 똥은 생각하는 거지. 그치? 남 지적을 하기 바빠. 댐댐이가 안돼 말투는 왜 이렇게 쌍스럽냐부터 시작해서. 뭐,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 이 얼마나 피곤 하겠어 사람은 사람 사람은 외모를 안볼 수는 없지만 사람은 사람끼리 마음을 보고 만나야 되거든 음. 그렇잖아 그지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저, 마음으로 연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마음이 가기 전에 다 털어 가지고 내보내버리잖아 여자를 음. 아마 마음을, 마음을 다 알기도 전에 이 사람은 있지 이사람은 이래서 안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돼 탈만 잡잖아 트집만 잡고 그리고 세상 불만은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라이지 뭐 지가 세상에서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느낌이 다 맞아 이 사람 지가 있잖아 아주 용한 점쟁이야 용한 점쟁이야 이 남자는 지가 사람에 대해서 다 읽고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 읽고 앉아있으니까 사람을 그니까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당 무당 반스 입어는 거지 뭐 근데 다 촉이 다안 맞아서 떨어진다는 거이번뭐 음. 음. 이성호는 뭐 그런데 그러면은 머리는 좀 어떨까요? 머리는 좋아 좋아요. 머리는 좋은 사람이야 두뇌는 엄청 좋은 사람이야 음. 두뇌도 엄청 좋은 사람이고 두뇌가 좋은 사람은 맞는데 근데 그 두뇌가 좋은 영향은 아니지 그냥 머리만 두뇌만 좋은거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거지 근데 두뇌가 좋으면 좋은 쪽으로 뭔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건데 이 사람은 그냥 머리 좋은걸로 쓸모없는 머리가 많은거지 쓸모 없는 머리만 많은 거야. 남 간섭하는 거, 남 참견하는 거 이런 것만 엄청 많. 이 사람 보니까 짜증 나. 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짜증 나. 다 짜증이야.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짜증 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 나고 다 짜증 나이 사람은. 이 사람 쌈닭 아니야?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어?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개인적 충분히 없어 잘 모르겠는데 뭐 어. 아이 쌈딱이야. 모든 사람들하고 다 부딪혀. 자기가 뭐 사감 선생도 아니고 왜남 간섭을 하고 사냐고. 이 사람 너무 감섭이 많아. 그러면, 참견이 그럼, 많고. 그럼 이뭐 그런 뭐 이상혼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아무튼 결혼을 못하는데 그럼 일적인 면은 어때요? 그냥? 그냥 꾸준하게 넘어가 더 크게 뭐 좋은 거는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넘어간다 이제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1도 1일인데이 사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리 싫어운데 건강이 지금 엄청 안 좋아 지금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지금 몸이 많이 아파 이 사람 몸이 많이 아플 거야 그것도 속도 항상 더부룩하고 위병 위 위장병 위어 갑자기 아픈 위를 보고 뭐라 그지? 러 급성. 급성이라 그러나 그 급성도 있고 위 위염도 있고 어그 위쪽으로도 지금 안 좋아 이 사람 위염 위염 급성 위암 위염이라 그래야 되나? 어 그쪽으로 지금 많이 안 좋아 지금 이 사람 머리도 지금 머리도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 건강이 지금 일보다도 지금 이 사람은 건강을 챙겨야 돼 음.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한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여자가 있어 지금요? 음. 음. 만나는 건아니야아 만나지는 않아 뭐뛰러는 여자가 있든지 가슴속에 여자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가슴속에 담아둔 여자가 있어 음. 주변 사람... 오랫동안 품었던 사람이 있다니까. 아... 마음속으로 품었던 사람이 있어. 이, 이 남자가. 그럼 왜 그냥 품기만 할까요? 음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다가가겠지. 그치? 음,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다가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어느 한 여자를 기다림이 있어. 가슴속에 품는 여자가 있어 아마 그 가슴속에 품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선뜻 다음 사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랑 잘 돼? 안돼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어, 어.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여자는 있어 그게 그 쉽게 그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너무 높은 사람이어가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의 뭐... 아니요, 높은 사람은 아니야. 뭔가 다른 이유? 뭐,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, 그치? 음. 그럴 수도 있 음. 그 때문에 자기가 그 선은 넘, 넘을 수는 없으니까, 아예. 그 선은 넘을 수 없으니까, 네. 그냥 바라보고, 이제 눈여겨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, 은이 사람이 가슴속에 오랫동안, 아예. 오랫동안 품고 있는 여자가 있다니까. 아예. 그 여자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해. 음. 그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을 응. 이분 가수인데요 성시경 씨 음. 성시경 씨 아시죠? 아 또라이 맞네 <웃음> <웃음> 걔 얼굴 상을 봐봐 얼굴 상이 항상 심술보가 터져 있는 상이잖아 아 얼굴 상이 얼굴 상이 아, 어느 부분이? 얼굴이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는 얼굴이잖아 아.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 아. 약간 이래 찌그러져 있는 얼굴인데, 이 사람은 항상 불만과 짜증이 많은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얘는 항상, 이, 뭐라 그래야 되지? 항상 있잖아, 삐져 있는 사람이잖아. 그, 이 삐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올바르게 박혀 있지가 않아. 시선이 모든 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있잖아 시선이나 모든 사람의 보는 주관이나 모든 게 있잖아 삐뚤게 볼 수밖에 얘는 비관적이야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 맞아요 이분 진짜 그 머리도 좋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음. 머리도 좋고 이성에 대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거야 머리 좋고 그게 어느 정도 외모도 생겼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도 타클을 쓰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음. 안 하는 거야? 못 하는 거야? 따지는 게맞은 거야?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점이거든요.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여자가 가슴속에 딱 받쳐있는 여자 있어요.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? 음, 그 여자가 오랫동안 품었거든. 마음속에 품어있거든.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을 내려놨어요 음. 그러면 다른 여자를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? 뭐, 내려놓으면 되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지고 있었잖아. 그치?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지. 아니면 은 그렇게 비슷한 여자를 만난다든지 아, 음, 그러면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지 이 사람은 쉽게 여자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여자를 바라봤을 때 남자들이 왜 여자를 바라보면 호감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네. 근데 이 사람은 비관적이야 <웃음> 그 여자에 대한 비관적인게 너무 많이 박혀있는거지 어. 여자를 보면 이쁘면 아, 뭐 이제 뭐 여자가 어떻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 비관을 갖는 거지 음.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애틋한 로맨스는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송세경씨가 음. 음. 뭐 일적으로 진짜 잘 돼요 유튜브도 지금 엄청 잘 음. 되거든요 뭐 올해 뭐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구설이나 뭐 이런 건 있을까요? 아니, 그런 건 없고 일은 꾸준해 일은 들쑥날 수도 없어 음. 일은 들쑥날쑥이 없기 때문에 일은 꾸준하게 흘러간다, 이제 보면 되는 거고, 어, 내년도 예일적인 거는 꾸준하게 넘어가는 거고, 근데 이 사람 지금 위가 너무 안 좋아. 계속 헛구역질이 나와. 계속 헛구역질이 나와. 이분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. <웃음> 그래서 그 헛구역질이 나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엄청 좋아요, 술을. 속이 위가 부어 있는 것 같아. 위가 부어있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는데 입에서 계속 호부액질이 나오거든. 음, 이 사람 위, 지금 건강을 걱정할 때야 건강을 생각해야 돼. 47대면 엄청 위험해. 이 사람 건강 때문에. 병원에 문턱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. 47대면. 그때 돼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늦잖아. 그게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그럼 억수로 별나 까타 스러워이 뭐. <웃음>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피곤할 것 같아 나 폭탄 맞는 건 아니지? <웃음> 네. <웃음> 괜찮아? 싫어 까지거뭐 욕하라 그래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 <웃음> 야 <웃음> 얘가